이제 과자 먹기로 한거 먹자. 좋아. 어, 콩도 다나 콩도 샀다. 으. 케이 어? 케이크 아, 도스. 케이 소피아 공주, 소피아 공주. 뭔데? 테리는 무슨 공주야? 마는 토끼 공주 토끼 공주? 어 엄마는 마녀 마녀? 응. 왜 엄마는 여왕이지 어떻게 아빠는, 아빠는. 아빠 왕이래 근데 엄마는 왜 마녀야? 엄마! 아니요 엄마 뱀파이어? 엄마가 왜 뱀파이어야? 어, 아빠는 왕? 어 엄마는? 아, 엄마는 왕 엄마 여왕 엄마우왕 여왕 해봐 여왕 응 여왕 여왕 테리는 공주 테리 공주 테리공주 엄마 많아? 아니요 <웃음> 음. 음. 이거를 <웃음> 처음 먹어보시잖아요 고로케를 네 이거 뭐 드셔보시고 맛이 어떤지 한번 알려주세요 아 아니야 세요래리 뭐 위에 그런거 할래 응 잠깐만 엄마 포크 포크로? 그냥... 잘라줘? 응그 자꾸 뜯는 맛인데? 아 그래? 응 안녕하세요. 헤르티비의 헤드 헤르입니다. 오늘은 먹방티으를할 건데요. 오늘은 빵 먹방티비예요. 지금부터 한번 먹어볼까요? 이거는 야채 고로케예요. 야채 고로케. 고로케 맛있다는 고로케. 고로케? 고로케가 할수있야 어, 채소도 야채 고로케야. 도 야채가 들어있어요? 볼게요. 음. 이 안에 야채가 숨어있어요. 고기랑. 줄. 안녕하세요. 헬TV 헬입니다. 넥크 코코도. 넥크 코코도. 들어올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? 네. 네. 음. 네. 음. 음. 음. 너무 맛있어요? 둘 중에서 어떤 게더 맛있어요? 꽈배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꽈배기 오늘 같이 자요 이거 뭐 음. 음. 음, 맛있어요? 음. 이제 가세요 음. 언니, 먹방엔 NG! NG! 고땡이! 아. 아 나, 나, 나, 나, 나. 테리야, 그럼, 테리야, 그럼 이것만 먹어. 가져가세요. 안녕하세요, <웃음> 먹방. 봤... 해리 t v 의 오늘은 까발기 먹방 TV를 어, 해볼 건데요. 어, 네. 오늘 한번 먹어볼까요? 네. 먹고싱고고 지금 <웃음> 뭐야? 아니 아니 테레비 보더니 먹고지뭐 이렇게 이거 다 붙이 엘리와 간다 붙이고 그런단 말이야. 아 그래? 먹고 뭐, 싶어. 알았어. 고을지 꽈배기는 무슨 맛이에요? 너? 너무 맛있어요? 말이 안 나오게 <웃음> 맛있어요? 네. 엄청 잘라 포크 여기. 빵, 빵, 맛있네? 빵이 안 먹는다. 털, 털, 고 여러분들 맛있는 빵 많이 드세요. 드레, 다음에 또 만나 요 안녕 응, 안녕 다리 뭐야 안녕 <소서> 좀내주내내 <목소리도> <응. 웃음> 네? 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뭐 <웃음> 어, 그럼 <웃음>